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총망라할 고품격 전문 야매 채널 야매 지식 보관소입니다 자 지난 시간 M2 슬롯 없는 PC 중 최소한 UEFI형 PC에서 NVMe SSD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요 그때 예고한 대로 이번에는 UEFI조차 없는 더고물똥컴에서 NVMe SSD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독한 분들이 아직도 본캐 소리야. 참고로 레거시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 제법 딱 맞는 영상을 찾았어요. 컴퓨터에서 속도 체감을 가장 많이 느끼게 해 주는 것이 하드디스크입니다. 이분, 이분 영상 일단 목소리가 아주 잘 생겼어요.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연산 처리를 관장 야메는요. 고양이보다 외모가 떨어집니다. 물론 인간 대대할 수가 그러겠지만. 본캐 소리 그래서 여러분께 시각적 서비스를 위해서 양이를 저희 페르스나로 삼았습니다. 일단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오래된 PC의 메인보드가 UEFI를 지원하는지 안하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지 되는데요. 바탕화면에서 이렇게 치면 시 시스템 정보가 나오고 바이오스 모드라고 나옵니다. 지금 이 보드는 UEFI를 지원하는 보드입니다. 근데 UEFI를 지원을 하면 m.2 ssd를 그냥 끼워서 인식해가지고 읽어서 윈도우 설치하고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데 이분 컨텐츠에 또 부족한 점이 보여서 야매가 직접 완벽 정리 코자 나선 겁니다. UEFI라고 다 m.2 ssd를 지원 안 해요. 물론 서브 드라이브로는 지원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런 것 중에는 윈도우 부팅이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 참고 바랍니다. 물론 방법이 있으니 자세한 건 야매의 지난 영상을 문제는 레가시일 때 UEFI가 아닌 레가시 바이오스일 때 M.2 SSD를 불러서 읽을 수가 없어요 보통 UEFI를 지원해주는 메인보드 바이오스는 이런 모양을 띕니다 대체적으로 좀 이뻐요. 이 화면이 레가시 바이오스 화면인데 M2 하드를 불러내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옛날 PC는 1세대 블룸필버의 고조 할아버지 뻘되는 c p u 입니다 아, 아 i7이면 훌륭하죠? 보시면 제 거가 더 구형이네요. 제가 1승. M 돈 개소리! 코드에 PCI 슬롯이 하나만 있다고 2. 실망하지 말고 내장 클래픽이 2. 있으면 3. 3. 그한 개짜리 예정된다. 슬롯에 SSD를 꽂으면 됩니다. 걸어놓은 링크를 타고 오시면 이렇게 두 가지 파일이 있습니다.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는 디스크의 속도를 측정하는 프로그램이고요. 파일을 다운받으시고 나서 압축을 푸시면 이렇게 그 폴더가 나타나고 여기서 USB를 끼우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USB로 UEFI로 근데 또 저거 실행시킨다고 저렇게 안 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컴피그레이션 어디 갔어? 안 떠요 없어 그러나 당황하지 말고 이렇 옵션을 누르면 컴피그레이션이 나타난답니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그 44111을 이렇게 선택하면 돼요 근데 가끔 또 이게 활성화가 안된 경우가 있어 그럴 때도 당황하지 말고 여기 체크나우를 누르면 그때 이게 다시 활성화될 거예요 그래서 곧 이렇게 해서 4412를 선택하고, OK를 누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포맷 디스크를 누르면 돼요. 근데 저는 이게 한번 만들었기 때문에, 뭐, 굳이 또, 될 거예요. 근데 요거 누르면 알아서 자동으로 진행되고,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이 USB가 무려 245메가바이트입니다. 어. 245기가 아니에요. 난 처음에 이게, 뭐, 아, 어디서 쓸만한 USB 없나, 이렇게, 서랍 뒤집으다가 요걸 발견해놓고, 우와, 256기가가 있었하고 굉장히 기뻐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어. 나도 이거 보고 2 5 6기가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기가 가 아니라, 메가바이트였어요, 메가바이트. 어. 그리고 또, 10기가, 1메가또 손해봤네. 어? 256기가 써있었는데, 또 240, 뭐야, 왜 실행시키니까. 약간 그러니까 여러분도 서랍이나 어디에 그 이렇게 일기가가 채안 되는 구형 USB가 짱 박혀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거 발견해서 사용하면 더 기분 좋죠. 버리는 거 하나 재활용하는 샘.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USB 클릭하시고 포맷 디스크 확인. 자 올돈 끝났습니다. 내 컴퓨터 들어가 보시면 여기 클로버라고 이렇게 USB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팅 USB는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하드웨어로 가볼게요. 제가 컴퓨터를 뜯어놓고 이렇게 미, 미리 준비를 다 했는데요. 자, 필요한 준비물은 세 가지. 요 PCI Express 슬롯 여기에 M2 하드를 끼워가지고 PCI Express 슬롯에다가 끼울 겁니다. 이렇게요. 이거는 제가 집에서 안 쓰고 있는 M2 하드. 이거를 여기에다가 끼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사전작업을 했던 USB 요걸로 부팅을 해야지 됩니다 자, 설치가 참 쉬워요 그냥 끼우고 나사 조이면 돼요 그리고 빈 슬롯에 끼워주면 돼요 지금 그래픽카드가 너무 커가지고 안 보이는데 지금 요, 요 안에 요, 요기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엔터타드 여기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제 컴퓨터를 조립하고 USB를 끼워서 부팅하겠습니다 사전작업했던 USB도 지금 끼웠습니다 전원이 들어오죠? 자 여기서 이제 BIOS로 들어갑니다 BIOS로 들어가는 이유는 부트 메뉴에 부트 디바이스 자 이거를 첫 번째로 부팅되어야 될 항목을 USB로 잡아주고 나머지는 전부 디세이블로 잡아줍니다 세이브 체인지 OK 자 정상적으로 켜졌고 요 클로버 화면이 나와요. 이게 USB로 부팅된 화면이에요. 여기서 화살표 요거 네. 요게 지금 설치된 M.2 s s d 에 그리고 부팅만 보여주고 윈도우 까는 법을 안 보여주면 어떡해. 어, 자, 부팅 어, USB하고 됐습니다. 윈도우 설치 USB 있죠? 요두 개를 준비해서 요거를 됐고, 컴퓨터에 꼽으세요. 준비했으니까. 그리고 CMOS에서 1순위로 부팅 USB, 그 2순위로 윈도우 설치 USB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팅하면은, 이렇게 화면이 떠요. 대부분 요 화살표가 있는 거 있죠? 어, 그게 아마 그 윈도우 설치 USB로 선택돼있는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택해서 하면 되고,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 그, 그,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재부팅해서 그 옆에 거 선택하고 이렇게 해서, 윈도우 설치 USB로 부팅이 다시 이제 재부팅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기전 하시던 대로, 대로 어, 윈도우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요즘은 뭐 UEFI가 기본 그 디폴트로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USB 그 윈도우, 윈도우 10용 그 부팅 디스크 USB를 만들 때는 그 UEFI 방식하고 그냥 그전 1번 레가시 있죠? 그 방식 두 가지로 선택하게 되어있어요. 그니까 혹시 USB 설치 디스크를 만들때 여러분 꼭 UEFI형 윈도우 설치 디스크로 만드셔야지 그 여러분이 원하는 그 NVMe SSD를 설치가 가능하고 또 그걸로 부팅이 가능하게 된거예요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자 그리고 이렇게 아름답게 윈도우 설치가 그 마무리 됐으면 어 이제부터 그 윈도우 설치 USB는 빼고 요 새로 만든 그요 부팅용 USB 있죠. 요거를 항상 뒤에다 꽂아놓고 부팅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느 하드 디스크를 선택할 거냐. 아마 그 디폴트로 첫번째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 딱 눌러 한 번만 더 누르는 과정만 추가해주면은 어, 여러분이 원하는 NVMe SSD, M2 SSD가로 충분히 빠른 속도를 즐기면서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최신 컴퓨터로 되살아날 겁니다. 뭐 어차피 속도는 M 그 ssd가 거의 결정하니까 cpu 차이는 그렇게 크게 안나더라고요어 웬만한 그뭐 특수한 뭐 편집 프로그램 뭐 이런거 쓰는거 아닌 니 이상 자 어떤가 여러분 오늘 방송도 유익했죠 그럼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를 갖고 만나요 그럼 이만 좋아요와 구,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즐겁고 유익한 일이 벌어집니다 라인나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